안녕하세요. 초보왕이에요. 매일 저녁 6시에는 초보왕이 여러분들의 골프를 책임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많은 이들에게 초보왕 알려주세요. 그리고 멤버십 프로그램 가입하시면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초보왕 굉장히 많이 왔다. 그렇죠? 어, 지금 드라이버 특집 진행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버 특집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난주에는 오른손 스윙에 대해서 했고 오늘, 이번 주는 지금 왼손 스윙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타법 손으로 줄 주어 줄 당겨 어깨로 줄 주어 줄 당겨 배웠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 스몰 스윙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왼 어깨를 9 0도보다덜 들어가는 사이즈로 공을 쳐서 강력한 임팩트를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200 이상을 한번 쳐보자 라는 레슨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미들 스윙이에요. 미들 스윙이면 왼 어깨가 90도만큼은 들어가는 스윙을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가보자고요. 어떤 내용이 있을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손으로 줄 줘, 줄 당겨줘. 근데 이제 손으로 좀 과하게 줘보자는 거예요. 한 90도만 들어오게. 근데 이게 더 쉬워, 오른손보다. 그래서 공은 가운데보다 한개 왼쪽. 그래서 팔로 줄 줘. 줄 당겨. 이러시게 되면 스윙 자체가 아크가 줄 줘. 줄 당겨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 동작이 일반 선수들 스윙이 막 이렇게 딱 접어지는 것 같아요. 쫙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쫙 가는 것 같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 거리도 내고 정상적으로 방향성도 좀 좋게 가지려면 왼손 스윙을 하는 게 가장 정석이에요. 왜냐하면 운동 방향이 왼쪽이기 때문에 해서딱 놓고 줄 줘. 과하게 줄 줘. 어깨 갈 때까지 줘. 위로 줘. 이렇게 줘. 위로 줘. 줘. 줘. 줘. 줘. 줘. 줘 이런식으로 줘 이런식으로 줘 이런식으로 하면 굉장히 스윙도 좀 프로스러워 보이고 그다음 파워도 굉장히 좋은 걸볼 수가 있어요. 제가 스몰 스윙 할 때는 지금 한220 정도 쳤는데 지금 보니까 한 247이 나오죠. 자또 여기서 쭉줄 줘. 줄 당겨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면 장단점은 있어요. 파워는 좋아지지만 일단 멀어지는 걸로 인해서 공의 어떤 임팩의 정확도라든지 그런게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스몰에서 막 미들로 올리고 미들에서 빅으로 확 넘어가고 그런게 아니라 점점점점 올려 보는 거예요. 내가 편한 만큼 손을 쭉 밀어주죠. 손을 밀어주고 손을 당기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손을 당기다 보면 이렇게 좀 볼이 사납게 날아가,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손을 쓴다는 건그 순간 확 감아 버리거나, 확안 감거나. 자, 또 손. 이런 식그냥 어때요? 공이 사납게 돌죠? 그래서 내가 너무나 슬라이스가 많이 난다는 분들은 이제 손을 하면 좋고. 이제 훅이, 이거 할때 훅이 많이 난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어깨 스윙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깨 스윙이 그 오른손에서도 젖혀 때려는 좀 사납고, 접어 펴는 좀 완만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어깨로 가요. 거의 이제 약간 경직되게 놓고, 어깨, 미들 스윙. 이런식으로 가면 볼이 어때요? 굉장히 좀 안정되게 쭉 뻗어나가죠. 그리고 제가 굳이 손동작을 많이 안해도 되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뭔가 믿음이 갑니다. 또 어, 굳이 내가 손 많이 안쓰면 안전하게 갈거야 라고 생각하고 어깨에 삐들 딱 치면 날아가는 것 자체가 심지어 덜 들어오네요. 오히려 쭉 뻗어 가는데 근데 때릴 때도 힘이 무지막지하게 꽉 누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어깨로 줄프, 어깨로 당겨. 그러면 쭉 가서 라인 자체가 굉장히 완만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스몰 스윙하고 미들 스윙의 차이는 뭐냐면 일단 파워가 있지만 두 번째는 높이의 차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볼이 너무 안 떠요라는 분들은 스몰 스윙이 이제 주가 돼서 그런데 어깨를 넣으면 넣을수록 볼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계속 떠요 그래서 그 스몰 미들 빅까지 다음 시간에 빅스윙을 하겠지만 스윙 커졌을 때는 장점은 뭐냐면 일단은 멀리 가고 높이 떠요 그래서 스몰 스윙은 어깨로 스몰 스윙 해볼게요 스몰 하면 요정도 탄도로 지금 날아가는 거예요 요정도 탄도인데 여러분들이 뭐 그림으로 봐도 잘 알죠 그리고 이쪽 왼쪽 화면에 보면 높이가 대략 한 20m 정도 뜬 걸로 나와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어깨를 미들까지만 가잖아요. 그럼 공이 쭉 물론 이 힘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굉장히 높게 채공시간이 만들어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빅스윙을 하면 더 올라가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 지금 알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어깨를 더 넣는 손이건 어깨건 좋으니까 어깨 넣었다가 빼고 손 넣었다가 손 빼고 이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비골파학교 o k 스윙골프아카데미 초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